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성하게 소소 하양오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과.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. 빛진 자 되네. 주의 은혜 사슬 되사. 나를 죽게 맺어서. 우리 맘은 연약하여. 범죄하기 쉬우리. 우리 맘은 연약하여. 범죄하기 싫어